I've been thinking I've been thinking I've been thinking I've been thinking I've been thinking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대한 적게 화장품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톤다운을 할까 다른 머리 색을 할까 고민인데 머리 색을 바꾸기 전에 예전부터 너무 해보고 싶었던 블랙맘바 윈터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마침 머리색이 그때 머리색이랑 되게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 머리색이 없어지기 전에 하려고 하는데요. 사용할 화장품이 적을수록 메이크업 시간도 단축되고 파우치에 넣을 때도 공간이 널널해서 좋잖아요. 근데 또 완성 퀄리티도 놓치지 않게 할수 있는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해볼 거예요. 오늘은 토니모리 원브랜드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더 쇼킹 쿠션 익스트림 커버를 사용해서 잡티 없이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줄게요. 이 쿠션 종류가 세가지 정도가 있는데 종류마다 컬러가 달라요. 근데 제가 오늘 사용하는 익스트림 커버 쿠션은 빨간색이에요. 되게 특이하고 예쁘지 않아요? 제 집안을 다볼수 있는. <웃음> 제가 피부톤이 좀 밝은 편인데도 이게 되게 화사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지금 1호 스킨 베이지 컬러를 발라주고 있는데 은근히 밝은 쿠션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21호 색상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컬러가 정말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윈터님도 되게 피부가 하얗시잖아요 피부가 되게 하얘져서 이름이 윈터가 되셨다는 그런 말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진짜 이름 잘 어울리시기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쿠션이 커버력이 아주 강력한 제품이라서 컨실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빠르게 깨끗한 피부 표현을 할수 있어요. 다음은 이 토니모리 더 쇼킹 스피노프 팔레트를 사용해서 아이브로우부터 아이메이크업 쉐딩까지 다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5호 빈티지 누드에는 소복생 크림과 꼬숙메밀모 컬러로 윤곽 쉐딩을 해줄게요. 뽀얀 베이지 컬러랑 붉은기를 뺀 음영 컬러들이라서 컨투어링용으로도 괜찮은 컬러들인데 윈터님은 콧대가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코라서 이눈 사이 콧대 쪽을 살짝만 강조해줘서 좀더탁콧대가 보일 수 있도록 아이홀 쪽 음영도 같이 주면서 이렇게 코는 된것 같고 다른 이목구비도 윤곽을 조금 줄게요 저보다 위에 입술이 살짝 있으셔서 위에 입술 음영도 네, 컬러가 그래도 쉐딩용으로도 정말 나쁘지 않은 컬러라서 여행 갈때 화장품 많이 들고 가기 싫잖아요. 특히 짧은 1박 여행 이럴 때 그럴 때 이거 팔레트 하나 딱 챙겨가면 너무 좋아요. 파우치 절약 너무 중요하죠. 이 밑에 입술도 볼륨감이 있으셔서 강조해주고 또 같은 컬러로 얼굴 윤곽까지 살려줄게요. 제가 사실 이 제품을 썼을 때 홈페이지 상세 설명에 쉐딩까지 한 번에 할수 있다고 써있거든요? 처음엔 살짝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쉐딩까지 하면 은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사용해 보니까 어? 나쁘지 않네? 하고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쉐딩까지 하는 걸로. 그냥 이 정도 느낌이다 라고 참고해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윈터님이또 얼굴형이 매끈매끈 달걀형이잖아요. 최대한 얼굴형이 부드러워 보이게 날렵해 보이게 닦을게요. 오늘은 이마를 깔 거기 때문에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은 컬러로 눈썹도 같이 해줄게요. 오늘 웬만하면 은이 팔레트 하나로 다 끝내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할수 있는 대로 이 팔레트 하나로 다 끝내볼게요. 파우치에 이거 하나만 들고 갈수 있게. <웃음> 제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눈썹도 많이 다듬었어요. 윈터님 눈썹 참고해가지고 약간 일자에 가까운 날렵한 눈썹이거든요. 이때 사진을 제가 참고하고 있는데 되게 날렵하고 반듯하죠, 일자로. 슈. 제가 원래도 섀도우로 눈썹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 파우더식의 브로우를 사용하면 은더 자연스럽게 쉽게 잘 그릴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편한 건다 다르지만 저는 처음 그렸을 때는 이 파우더 타입이 되게 쉬웠어요. 이렇게 섀도우랑 아이브로우 펜슬이랑 섞어서 그리면 은 진짜 반듯하고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오늘은 섀도우로만 끝낼 거지만 이렇게 일자면서 살짝 날렵한 그런 모양의 눈썹을 그렸고요. 이렇게 눈썹이랑 쉐딩을 이 팔레트 하나로 다 끝내봤는데 이 5호 빈티지 노드 팔레트가 아이라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까지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싹다쓸수 있는 컬러들로만 모아놨기 때문에 데일리용으로도 진짜 추천드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팔레트는 진짜 이거 하나로 쉐딩, 눈썹, 아이 메이크업 다 끝내볼 수 있는 팔레트. 근데 아이 메이크업은 이 러브로즈 컬러를 사용해서 해볼 거거든요. 왜냐면 팔레트를 한 가지만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이 색상도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윈터닉 메이크업을 보면 은 뭔가 붉은빛이 살짝 돌거나 누디한 컬러로 아이 메이크업 음영을 자주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수제 로즈티 컬러로 베이스 음영을 넓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로즈한 로즈 컬러로 좀더 딥하게 음영을 줄 건데 언더까지 음영이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 눈두덩이랑 언더에 살짝 반짝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로코 로즈 컬러로 눈두덩이와 언더에 발라줄게요. 펄 입자가 작고 반짝거려서 적당히 광택감을 주면서 포인트 주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 러브로즈 팔레트도 아이라인 대형 컬러부터 펄 섀도우 두 가지 컬러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좀더 화려한 느낌의 핑키쉬한 음영 메이크업 할때 너무 좋아요.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토니모리에도 여러분 비건 라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도 굉장히 자극이 적은 그런 제품인데 발색도 꽤 진하거든요. 스티커처럼 그렇게 진한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진한 느낌이라서 아이라이너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텐션감도 딱 적당하고 이렇게 꼬리 그리기 직전까지 다 그렸는데 윈터님도 고양이 상이셔서 뭔가 아이라인을 위로 쫙 빼서 그릴 것 같지만 사진을 보면 그냥 가로로 얇게 빼서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길이는 꽤 길게 빼시기 때문에 딱이 정도로만 빼볼게요. 이렇게 눈꼬리까지 다 빼줬는데 요 앞에 모양이 저보다 살짝 더 동글게 나와있어서 저도 약간 앞트임하는 것처럼 살짝만 트인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살짝 동글게 트인 느낌 한쪽도 아까 썼던 팔레트에서 이 고구마 와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좀더 음영이 진한 곳에 포인트를 줄게요 이 언더 음영이 생각보다 좀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음영을 진하게 넣어볼게요 애교살까지 같이 강조해주면서 들어가 줄게요 이 뒤쪽 음영보다 앞쪽이 좀더강조돼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눈꼬리를 많이 안 올려도 고양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아이메이크업이 살짝 느낌 나는 것같잖아요 <웃음>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속눈썹을 먼저 찝어줄게요. 원래 좀 풍성한 속눈썹을 붙여야 좀더 완성 느낌이 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속눈썹을 붙이지 않는 쪽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속눈썹 상태가 좋아서 제 속눈썹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윈터님 사진들을 보면 은다 속눈썹이 되게 길고 풍성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더 쇼킹 마스카라 익스트림 볼륨으로 최대한 볼륨감 있고 풍성하게 표현해 볼게요. 이 토니모리 이 마스카라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마스카라 중에 하나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터치해도 속눈썹이 딱 예쁘게 표현이 돼요. 속눈썹을 붙인 것처럼. 이렇게 신기하죠? 그 속눈썹을 안 붙여도 붙인 듯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사용해줘요. 언더 속눈썹도 같이 최대한 보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발리기도 하지만 번지는 것도 진짜 안 번지거든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는 다 완성을 해줬고요. 이제 블러셔랑 립만 남았는데 오늘 블러셔는 생략해줄 거예요. 제가 윈터님 사진을 많이 봤는데 블러셔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립만 오늘은 해볼 거예요. 바로 이 토니모리 더 쇼킹 립 볼륨 벨벳 3호 클로저 컬러인데요. 여기 핑크 코랄 컬러거든요. 제가 사진들을 여러 개 봤을 때 다양하게 컬러를 바르시긴 했는데 코랄끼가 조금 도는 컬러를 많이 바르셨더라고요. 최대한 이 사진에서 바르셨던 컬러랑 비슷한 컬러를 가져왔거든요. 한번 발라볼게요. 이 코랄 컬러를 연하게 펴발라줘볼게요. 입술 사이사이를 채워줘서 볼륨감 있는 입술을 만들어주고 겉은 뽀송하고 속은 당김없이 편안한 벨벳 립이에요. 입술 표현을 되게 예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입술 표현을 살짝 그라데이션 느낌 나게 해야지 윈터님 느낌이 좀더날것 같아서 입술 음영 밑에를 조금 더 강조해주고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해줬는데요. 머리가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머리를 살짝만 더 정리하고 올게요. 짠 이렇게 다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요. 뭔가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윈터님이 저보다 애교살이 살짝 좀 진하게 있으세요. 아까 썼던 빈티지 누드 팔레트를 사용해서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살짝만 애교살이 굉장히 진하게 좀 오바스럽게 들어가도 될것 같아가지고 애교살좀 진하게 넣으니까 조금 더 느낌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블랙맘바 윈터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제가 참고한 사진들을 조금 따라해볼게요. 영어 사진 요거는 약간 헤드셋, 이렇게 하고 약간 아련한 미소 그리고 요거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엔딩 포즈? 그러니까 눈이 약간 풀리고 아련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앞머리가 있는데 오늘 열심히 앞머리가 없는 척 가려봤거든요?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한 포즈만 따라해볼게요 그럼 머리를 이렇게 묶으셨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묶으셔서 이렇게, 음 너무 이쁘다저꾸 총. 그렇죠? 따라하면서도 약간 자괴감이. 이렇게 해서 오늘 최대한 팔레트만 사용해서 윈터님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퀄리티도 전혀 떨어지는 느낌 없게 완전 완성도가 너무 있는데요, 지금? 팔레트 구성이 정말 하나도 버릴색 없이 알찬 구성으로만 돼있어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진짜 바쁜 날이나 여행 갈때 화장품을 많이 들고 가고 싶지 않은 날 오늘 메이크업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저도 메이크업 진짜로 만족스럽거든요. 윈터님 메이크업 한 거를 떠나서 뭔가 저한테도 새로운 느낌이라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아셨죠? <웃음> 너무 예뻐요, 진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